대광보국승록 대사 이예 대사 대한대부 대사 의정부 좌찬성 겸 연관대제학을 지내신 영국공 파조님을 비롯한 6대 선조 부모님을, 선조모님을 추모하는 제570주기 고치 한성부 판년 영국공 추원 선세대제를 봉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홀기를 부르겠습니다. 축간이야 모든 집사는 배려할 자리로 나아가 서시오. 네번 전라시오. 국궁 배배 회 장님 은 분양 할 자리 로 아가. 흥가는 홀을 꽂고 손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홀을 잡으시오. 알자는 흥가 초음가는 상을 세번 피우시오. 사주는 강신간에 재주를 채우고 동집사에게 주시오. 동집사는 자을 받아 초음관에 드리시오 초음관은 강신간을 받아 상로 위에 세번안이하고 땅에 세 번에 다 비우시오. 서집사는 헝간이 주는 긴장을 받아 제자리로 물려드시오 축가는 폐비를 받아 신전에 올리시오. 헝간은 호를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시오. 총 헝간은 꿀로 앉아 호를 입으 주시오. 사주는 잔에 제주를 채우고 작을 동집사에게 주시오. 동집사는 작을 받아 초음관에 들이시오. 초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서집사에게 주시오 서집사는 작을 받아 신의전에 올리시오. 3 0행님은 공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은 탐락이원 4359년 9월 5일 후손 경석 감이 선조님의 신이 앞에 엎드려 고합니다경복공파 파조님이시 파조님의 아버님이신 자은대부상원군병조판서 봉지공 선조부님과 선조모님. 영국공파 파존님 유식이 바로 오며 여기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음식과 맑은 술을 올리오니 금양하시옵소서. 초원가는네번 전라시오. 북공 해. Ooh, mm -hmm. yeah. hey. 한나는 호를 잡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시오. 하나면 네번 전라시오. 굳공배흐배흐 사두는 자네 제주를 채우고 작을 동집사에게 주시오. 동원가는 작을 받아 헌작하고 서집사에게 주시오 서집사는 작을 받아 신의전에 올리시오 복궁 거집선은 총관이 우측에 서양하여 꿇고 혼자 가시오. 공배 투애 훈. 표원가는 작을 받아 응복하고 빈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는. 빈자을 받아 전미에 놓으시오. 총가는 조육을 받아 음복하고 빈재기를 집사에게 주고 코를 잡으시오. 집사는 빈재기를 받아 전미에 놓으시오. 모... Hey, e hey, h hey. 공배배배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치가 좋고, 그래서 재종 여러분들이 참여임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재종님, 가가호에 조상님이 은덕이 가득하길 빌면서 이상 재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